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정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영상은 바로 지포스 RTX 2080ti 사이버펑크 2077 에디션입니다 일단 이 그래픽카드를 얻게 된 경로를 말씀드리자면 때는 바야흐로 몇달전 지포스코리아 SNS에서 에디션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열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마음으론 에이 혹시 되겠어 하는 마음으로 간단한 응모를 집어넣었는데 웬걸 딱하고 당첨뒤에 오더라고요 진짜 당시에 너무 기쁜 나머지 널고있던 빨래를 집어던지고 이른 아침부터 괴성을 질렀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중요한건 그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이게 가장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포스 RTX 2080ti 사이버펑크 2077 에디션입니다 참고로 이 제품은 비매 품으로 일반 대중들에게 판매되는 제품이 아니거니와 언론의 리뷰를 위해 제공되는 제품도 아닙니다 이 제품은 딱 200대만 생성이 되었으며 현재 이벤트로 딱 77대만 풀린 완전한 한정판 에디션이라고 합니다 상자에는 이렇게 사이버펑크 2077의 캐릭터가 그려져 있으며 전체적으로 노란색의 포인트 디자인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여기 상자의 좌측 상단엔 앤디비아와 사이버펑크의 제작사 CD 프로젝트 레드가 콜라보했다는 표시가 쓰여 있습니다 자 그럼 고사하고 일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쁩니다 이거 응모할때 진짜 너무 가지고 싶어서 별의별 소설을 다 썼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내 눈앞에서 이렇게 영롱하게 빛나고 있다니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일단 구성품은 매우 심플합니다 dvi2 dp 단자가 들어있고요 그 옆엔 보증서와 장착 안내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짜잘한건 이제 옆으로 치워두고 사이버펑크 2077 에디션을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어, 일단 제품 자체는 에디션이긴 한데 기본 베이스는 지포스 RTX 2080 Ti 파운더스 에디션과 동일한 성능과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면부에 두개 팬이 장착되어 있고요. 앞쪽엔 RTX 2080 Ti가 적혀 있습니다. 옆면부엔 이렇게 지포스 RTX가 적혀 있고요. 어, 이제 포트는 DP 세개 hdmi 한개의 슬롯이 존재하는데 특이하게 c타입 포트도 있더라구요 제가 최신제품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요즘 그래픽카드에는 이렇게 c타입의 단자 슬롯이 함께 들어있나봅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사이버펑크 2077 에디션의 뒷면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이버펑키한 디자인과 함께 사이버펑크 2077의 로고가 박혀있습니다 이게 진.. 진짜 진짜 미칠듯이 이쁩니다 어, 진짜 이쁘다는 말왠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감탄사를 연발할 수 밖에 없어요 야, 캬, 야... 이건 진짜 어쩌다 천운이 다아서 이게 나한테 왔는지... 하... 아무튼 전체적인 디자인은 음...뭐 어, 이런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은 라데온 베가64였는데 이번 기회로 이 RTX 2080 Ti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두고보니 라데온의 그래픽카드 디자인도 썩 나쁜 편은 아니네요. 자 이제 기존에 있던 라데온 그래픽카드를 제거한 뒤에 RTX 2080 Ti를 직접 설치하고 부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장착을 완료하였는데요. 보시다시피 지포스 RTX에 빛이 들어오는게 참 인상적입니다 뭐 그동안 고생했던 베가64는 이제 은퇴하고 제 컴퓨터엔 이렇게 새로운 RTX 2080 Ti 사이버펑크 2077 에디션이 새롭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진짜 이쁜게 기존의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던 램의 RGB들과 조화로 인해서 더 사이버펑크한 분위기를 내는게 정말 최고라는 소리밖에 나오지 않네요 덕분에 사이버펑크 2077을 장착하고 사이버펑크 2077을 플레이하는 날이 정말 기대되게 만들어주네요 뭐 여튼 오늘의 언박싱은 여기까지구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This is the